오늘은 마블의 어벤져스 캐릭터를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벤져스 시리즈는 복잡다단한 세계관과 스토리도 대단하지만 캐릭터 하나하나가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일반적인 히어로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화로 시작한 시리즈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히어로 모두가 똑같은 비중과 분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주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이두 캐릭터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다양한 캐릭터가 자기 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각 캐릭터의 유형 판단은 저의 개인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의 공식적인 리더입니다. 이름은 스티브 로저스. 옛날 사람이죠. 2차 대전 당시 청년이었던 사람이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70년 후에 깨어난 거예요. 이 캐릭터는 의견이 많지 않 거라고 봐요.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1번 유형인 거죠. 일단 사람이 반듯하고요. 군인 출신이죠. 깝깝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특수혈청을 맞고 슈퍼솔저로 바뀌기 전까진 입대를 거부당할 정도로 약골이었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국가에 봉사하고 싶어서 번번이 실격 판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입대를 자원했을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했고 훈련받던 중에 시험사와 던진 가짜 슈루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희생정신까지 보였죠. 정신만 그럼 진짜 군인이었던 겁니다. 캡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함께 나누는 동료와 끝까지 가는 거죠. 시빌워 편에서 어벤져스 전체가 둘로 나뉘어 싸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1번인 거예요. 1번이 리더가 된다면 바로 그런 면 때문이겠죠. Right. Even if the whole world is t duty to plant yourself like a tree. Look them in the eye and say no. you move. 2번 스파이더맨 아주 친숙한 캐릭터죠 어벤져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스파이더맨은 알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2번이다 이게 맞나요? 캡틴 아메리카는 대부분 1번이라고 할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일단 좀 깝깝하고 도덕적이고 정입하고 딱 보면 뭔가 1번 느낌이 들죠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2번이라고 하면 왠지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6번 같다고 하고요 7번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스파이더맨이 2번이라면 가장 전통적인 히어로 중에 하나라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이번 이야기를 할때 슈퍼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을 보통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히어로라는 게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피터 파커가 거미한테 물려서 초능력을 얻게 된후 쫄쫄이 복장을 하고 빌딩 숲 사이를 날라다니는 이유는 딱한 가지거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벤져스에 나오는 피터 파커는 무엇보다 친근한. 고교생 캐릭터고요 숙모와 함께 사는 평범한 oh, but... 일상을 um... 보면 그냥 이웃집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면도 what? 2번과 what? 잘 맞는 것 같습니다 hey, 그리고 스파이더맨과 I'm, I'm, 관련된 I'm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큰 힘에는 you, you, 큰 you, 책임감이 doing? 따른다 이런 중심 테마도 2번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책임감은 컴플라이언트의 테마라는 거죠 Look, when you can do the things that I can But you don't And then the bad things happen 2번 아이언맨. 아주 중요한 캐릭터죠. 사실상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어벤져스의 두 축을 이루는 캐릭터입니다. 대체로 3번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간혹 7번이나 8번으로 보거나 심지어 5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물론 3번으로 봅니다. 7번으로 보는 사람은 토니 스타크의 방탕했던 시절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8번은 독단적인 면 때문에 5번은 천재라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토니 스타크는 그냥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죠. 잘나가는 사람. 사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행동도 자복이 강하고요. 쇼맨십도 있고 보여주기식이 강하죠.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셀러브리티입니다. 게다가 직업도 엔지니어 출신 CEO잖아요. 원래 과학은 5번과 관련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공학은 3번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의 이면의 모습도 3번과 비슷합니다. 아이언맨은 사실 기계로 된 수트와 그걸 제어하는 인공지능 자비스 없으면 평범한 인간이죠. 강력하고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의외로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가 있는거죠. 보통 3번의 겉모습은 아주 기계적으로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벤져스 시리즈는 토니 스타크의 잘나기만 한 겉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부분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죠. 개인적으로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재수없는 면이 많았죠.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사는 스타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성숙한 아야, 아야, 아야. 모습이 나오면서 어벤져스의 또 하나의 실질적인 리더로 변해갑니다. 4번 스칼렛 위치 어벤져스에서 4번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완다 막시모프가 4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연이라고 봐야겠죠. 분량이 적다보니까 4번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영화에서는 그저 완다의 겉모습만 비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런 정도로만 다뤘다는거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4번을 바라보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느낌도 같이 드는 거죠 이름부터 스칼렛 위치잖아요 위치, 마녀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과거와 개인사 이런 것도 4번과 관련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룬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완다가 갖고 있는 초능력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면의 감정이 격해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블 스튜디오 사장한테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세냐고 물었더니 완다 막시모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 죽일 뻔한게 완다라는거예요 이런것도 4번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라는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대상에 대한 공포감 같은게 아니냐는거죠. 자 5번 비전입니다. 자 비전. 이 친구도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9번으로 보는 견해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5번으로 봅니다. 뭐 어느쪽으로 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캐릭터도 조연이 확실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유형이 4번과 5번이라고 보는데요 4번의 경우 그저 겉모습만 다뤘다면 5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번 캐릭터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요 등장 인물 중에서는요 그나마 비전이 5번에 가깝다는 거죠 완다는 어쨌든 4번입니다 다른 유형일 수가 없어요 근데 비전은 확실히 5번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냥 비브라늄 신체 자비스 의 의식 거기에 마인드스톤의 신비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탄생한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잖아요. 몸체는 한국사람이 만들었죠. 헬렌조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에 비해 폭력을 싫어하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력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9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말이나 행동을 보면 9번보다는 5번 쪽에 더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매우 이성적이거든요. 물론 9번도 그럴 수 있지만 5번이 더 그런 편이죠. 무엇보다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5번 쪽에 가까운 캐릭터라고 봅니다. 5번한테는 5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예, 그런 3, 느낌이 2. 있어요. 2. 6번부터 9번까지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